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다이어트 시작도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민철입니다. 제 유튜브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영상 보이는 게 모델이 말해주는 키 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살 빼는 방법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다이어트 방법이나 몸무게 관리 방법 그리고 운동 방법 같은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식단 관리나 운동을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에요.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관리하는 그런 배우분들이나 어, 어이구, 모기새끼. 그런 모델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미미한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라이트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평소에도 할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전문 트레이너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살 빼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 그리고 몸매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던 방법들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베스트푸드 많이 먹고 치킨 많이 먹고 장담이고요. 어... 아 제가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음식들을 끊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저는 다이어트 기간을 좀 잡아놔요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잡아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정말 금욕생활이라고 할 만큼 먹고 싶은 거를 다 끊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엄청 애기 입맛이라서 햄버거, 피자, 치킨, 탕수육, 짜장면, 떡볶이, 라면 라면 했나요? 안 했나? 뭐햄 그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라면도 국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기도 하고 찌개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맵고 짜고 단 음식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기름지고 일단 그런 걸다 끊어요. 사실 2주에서 3주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막막한데 하다 보면 분명히 예민해지는 시기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참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를 바꿔요. 원래 먹던 양에서 그것보다 딱반 정도씩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극단적으로 뺄 때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어요. 그러다가 너무 기운이 없다 싶으면 밥반 공기 정도를 먹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참으면 제 기준에서 한 3kg에서 4kg는 빠지는 거예요. 3주차까지 가면 한 7kg까지는 뺄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항상 저는 병행을 했어요 운동을 병행을 안 하고 하면 몸이 그냥 깡 마른 채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그 에너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먹고 너무 어지럽다 싶을 때는 초콜릿 하나 정도 그렇게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한 7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어려운 방법 아니냐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돕는 거예요 제가 약한달 정도를 그거 뭐라 그러죠? 그티 그, 그 디톡스 차를 마시면서 한달 동안 내가 2주, 2주 해서 한달 동안 정말 죽딱두번 먹고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액체잖아요. 물이랑 그 액체만 마시고 다른 씹을 거리를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정말 저도 그때 다시 한번 살 빼보자. 몸좀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굶고 해봤는데 저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잖아요. 제 키가 188인데 몸무게가 지금은 한 78에서 8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71kg까지 뺐었거든요. 제가 80, 81kg 나갔었을 때니까 근데 거의 71, 2kg까지 뺐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11kg 빠졌던 것 같고 사실 안 먹는 게 제일 잘 빠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대신에 그러면 건강을 망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같은 거 드셔가면서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굶는 거두 번째 이거보다 좀 쉬운 거 양을 줄이고 운동하는 거 이렇게 막 없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술 끊어야 돼요. 그 뺀다고 생각한 기간만큼은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술이 진짜 술 때문에 살찌는 것도 있지만 술이 앞에 있으면 술만 마실 수 없거든요. 분명히 맛있는 안주가 있으면 무조건 손이 가. 저는 그래요. 저는 의지가 그렇게 굳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술안 끊으면 그냥 실패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기간 동안 만큼은 술이고 앞에 말한 음식들이고 웬만하면 먹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자기가 직장도 다니고 일도 바쁘고 내가 운동할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이거는 인터넷에 나온 방법을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간헐적 단식. 너무 궁금해 갖고 한번 해 봤는데 이게 고비가 있어요.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이에 진짜 배고플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로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막 배고프고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주변에 유혹이 진짜 많은데 그거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기간을 갖고 하시라고 기간을 내가 이때부터 이때만큼은 진짜 내 계획대로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저같이 막 2주 3주 잡고 하시면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일 때문에라도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같이 루틴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일주일 정도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좀 세세하게 먹을 것들, 양, 그리고 안 먹을 것들, 그리고 시간 조절,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운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되게 원론적이고 그런 말씀들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뭐야 괜히 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거든요. 다이어트 해봐서 알아요, 저도. 못 참아서 못 뺀다. 안 했기 때문에 안 빠진다. 이게 진짜 딱 들어왔는 사실이거든요. Run. 조금 더 막말로 시원하자면 졸라 참아야 돼요. 다이어트는 졸라 참는 수밖에 없어.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운동하기 싫은 거 하고 참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참 많은 걸 내려놓고 살아서 음, 살도 많이 찌고 몸매도 예쁜 몸매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행복해요.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가 반드시 건강상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는 다이어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뭔가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 거면 그냥 다이어트 시작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내가 나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예민해졌다고 그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 거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돼? 내가 살 빼는데 왜저 사람이 내 히스테리를 받아야 돼? 혼자서 참아내고 감내하실 수 있으면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양만 적당히 줄여도 지금보다 많이 괜찮아지실 거예요. 괜히 건강 해치면서 까지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 보자 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료수 라든지 과자 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씩 줄여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지 아난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엔 무슨 비법이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실 거면 정확하게 날짜 잡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 거다. 식단, 운동, 기간 정확하게 정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애초에 그냥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 키 크는 방법은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왔으니까 뭔가 노하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있는데 다이어트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뭔가 제가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하게 되는 그런 어드바이스 같이 돼버렸는데 사실...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살 쪘을 때 빼는 거. 다들 비슷하게 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 번씩만 리마인드해서 지키시면 살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못 지킬 거면 그냥 살 뺀다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Yeah!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몸매 관리나 뭐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이런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기회가 돼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는데 네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굳은 의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시작하시지 않는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봤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에 모기가 있네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또 궁금하신 것들 모델이나 뭐 연기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지금 같은 다이어트, 뭐 운동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델 혹은 배우를 했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 남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런 어드바이스 영상 찍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스크립트를 짜서 할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혹시 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보다 코로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 두기 항상 다들 실천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